너 요즘 시당해 오래된 게그래. <웃음> <웃음> 연기하고 다닐까 봐. 아. <웃음> <웃음> 나서에서 뭐 했대? 벌목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업반장 이 씨입니다. 메탈선녀 김 씨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러분 정말 생소한 브랜드입니다. 사실은 국내에 출시된 지 얼마 안 되는 신생 브랜드죠 어, 진짜 신생 브랜드 스텔스소닉 네 이름 정말 멋있습니다 스텔스소닉이라는 회사는 지금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창립 배경이 조금 독특한 회사인데 음... 아이어 싱가포르라는 네. 보청기 만드는 보청기 음. 회사의 설립주가 직접 나와서 만든 회사가 아, 그, 스텔스소닉이에요. 그 회사는 어떻게 됐대요? 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봐요. <웃음> 그래서 그 어, 회사랑 음. 같이 공조를 지금도 어 많이 하고 있나봐요. 음. 그래서 이 스텔스소닉 이어폰을 개발하면서 음. 그 보청기 음, 음, 쪽에 음. 있는 자료들이나 지식들을 네. 굉장히 많이 음. 받아들여가지고 음, 음. 지금도 공조해서 이 이어폰을 음. 개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스텔스소닉 그 창립자는 미항공우주구. 음... 나사에서 맞아. 나사에서 뭐 했대? 우주선 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리 한번 갔다 오려면 4천억 든다고 아맞어맞어 <웃음> 그래서 오늘 저희가 리뷰할 제품은 그 스테이스 소닉에서 나온 출시된 이어폰 3종 음. U2, U4, 네. U9 네. 이쪽은 라인업이 U로 시작하고 드라이버 개수에 따라서 U2, U4, 음. U9으로 이어폰 회사들이 다 비슷비슷한가봐요. 그런 네이밍들이 음. 좀 보기 편하기는 해요. 음, 그렇죠. 네, 딱 알아듣기 음, 편하고 음. 어, 아, 8개? 네. 비싸기구나. 게 어, 어, <웃음> 네, 가격을 유추해볼수 있고 음. 저는 나름대로 이 네이밍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이 U2와 U4, U9 같은 경우는 어쨌든 드라이버 개수에 따라서 2개, 네. 4개, 9개가 이렇게 장착된 네. 모델이기는 한데 그 제조사의 설명에 따르면 U2 같은 경우는 저음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캐주얼하게 음악 감상 하시는 음.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개발이 되었다라고 네. 하고 있고요. U4 같은 경우는 중음역대와 펀치감, 이런 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타겟으로 네.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U9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급 유저, 음. 그리고 특히나 엔지니어, 음. 뮤지션들, 이런 쪽을 타겟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보면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케이스는 음. 저희가 U9. 오, 고급죠. 고급지죠. 뭔가 디테일이 있는데? 네. 카본은 아니지, 이거? 아, <웃음> 설마. 네, 그렇지 <웃음> 케이스에다가 돈을 어. 쏟아 부었을 리가 없잖아. 네. 그랬으면 저희가 좀 실망했을 거예요. <웃음> 아, 그 돈은 여기다. 어, 어, 이어폰에다 쓰란 말이야, 이거 네. 심플합니다. 유닛과 딱 케이스. 네. 네. 요새는 이게 대세인 것 같아요. 음. 네 대부분 이 케이스에다가 음. 너무 많은 그런 비용을 투자하지 음. 않고 다 이어폰에 몰빵하는 어. 그런 모습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열어보면 이어폰 케이블과 이어폰을 닦을 수 있는 <웃음> 이어요 <웃음> 어, 융! 어! 유닛을 닦으라고 어. 어! 이런 소프트 소프트 파우치 네 야, 저는 이 파우치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요? 음... 괜찮지 않아요? 음, 다른 거랑 약간 다르네요 어 그쵸 소프트 케이스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연결할 수 있는 젠더들 들어있고요 팁들 이 융을 준게좀 특이한 것 같아요 안경 쓴 유저분들을 위해서 어. 어.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 U9 파란색 색상이 U4 붉은색 색상이 U2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 디자인이 너무 이쁜데요어 디자인이 괜찮아요 방금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딱 들어봤는데 일단 이 이어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네. 가벼워요 지금 이 회사에서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그 원래 보청기 만드는 회사에서 네. 출발을 했잖아요 이 보청기에 대한 경험으로 이 무게를 느끼지 않고 굉장히 좀 장시간 동안 음.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이어폰을 만드는데 가장 많은 힘을 쏟았다고 해요 어 그래서 그런지 네. 크기가 좀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착용했을 때 무게감이 네네. 이렇게 느껴지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어폰 유닛만 음. 제가 이렇게 따로 어 엄청 가벼워요 한번 음. 들어보시겠어요 연기하고 다닐까봐 아, 오래된 개그를 네. 슬랩스틱은 양날의 검입니다 여러분 아, 네. <웃음> 죄송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 귀에 닿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네. 팁도 되게 특이해요 특이합니다 전, 이런 거 처음 본것 네. 같아요 이중 팁이고. 이 귀에 닿는 부분 있죠. 이 네. 닿는 부분의 소재도 굉장히 특이해요. 음. 이게 특별하게 뭐 나무 코팅된 기술을 썼다고 하는데 음. 어. 이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 자기네 기술 제일 좋다라고 음. 하는 그 기술 음. 세 가지가 뭐냐면 음. 클레어리티 밸브, 네. 그 다음은 스텔스댐핑그 음. 다음은 아이소스텔스입니다 네. 클레어리티 밸브 같은 경우는 네. 이 소리를 전달하는 이 안에 구조 있잖아요. 네, 예. 외압이 들어가면 자동차 밸브처럼 밸브가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오. 그래서 그 압력들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아, 그런 것까지. 그 다음에 이 소리의 압력이 타고 들어가서 이댐퍼까지 가는 그 노즐 자체도 네. 굉장히 큰걸 사용했다고 해요. 어. 큰건 그래. 좋죠. <웃음> 어, 큰건상 큰 <웃음> 좋죠. 아, 그렇죠. 그 압력이나 이압을 굉장히 잘 견디도록. 아. 네. 그 다음에 아. 이안이 빠져나가는 음. 상황에서도 저음이나 고음의 음. 그런 선명도를 잃지 않도록 네. 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음. 썼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스텔스 댐핑입니다 말하자면 댐퍼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음. 댐퍼가 저희 뭐 흔히 얘기하는 완충제 이런 음. 거죠 음. 네. 그래서 플레이트 안에 남아있는 저음 붐밍들 네. 이것들을 흡수해주는 어. 댐퍼가 달려있는 거예요 은밀히 스텔스 세하에 <웃음> <웃음> 은밀하게 담겨 있는 거죠. 네. 그 남아있는 저주파만을 음 흡수해서 타이트하고 음. 클린한 음. 저음을 재생해라. 음. 세 번째는 아이소스테스입니다. 이 아이소스테스 같은 경우는 아이솔레이션. 음. 그러니까 저희가 폼팁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이유도 유닛과 이 바깥의 소음들을 완벽하게 이렇게 분리시키기 위해서 네. 폼팁이나 이런 걸 많이 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음. 이 이어폰을 착용했을 때이귀 안쪽과 바깥쪽의 상황을 잘 분리하기 위한 기술이고 음. 그래서 이 모양이나 형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어. 그래서 이 귀본이 음. 필요한데 또이 회사가 보청기 회사에서 출발을 했다 보니까 그 거의 뭐전 인구의 67%에 달하는 어? 표준 편차를 구해다가 어? 어디서 샀지? 중국에서 <웃음> 어. 아, 시에, 시에. 귀본에 대한 표준 편차를 음. 얻어다가 음. 가장 정확한 형태로 아이솔레이션 할수 있는 형태로 음. 만들었다 예. 아이소 스테스다 음. 그래서 보시면 되게 신경 많이 썼어요. 실리콘 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음. 그 다음에 여기 재질도 그렇고 이 재질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느끼지 마시고 요 <웃음> <웃음> 위험해 <웃음> 그럼 저희가 실제로 이 회사에서 자랑하는 이 기술들이 정말 저희가 들었을 때 체감할 수 있는지 음. 정말 괜찮은지 한번 음. 들어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부터 작은 음. 것부터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유튜브 아 좋죠 좀 있으면 올 텐데 뭘까요? 이래야지 어디가. <웃음> 오늘 레퍼런스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의 레퍼런스는 에드 시런의 블로우가 됐습니다. 아, 에드 시런의 블로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음악이. 어, 그쵸? 이렇게 노래는 약간 펑키하고 R&B인데 네. 사운드는 러이거든요 <웃음> 되게 재밌어요. 네. 심지어 블루노마스도 어, 그러니까. 같이 참전을 했죠. 하, 재밌는 음악 많이 해요, 이, 이 양반은. 저는 지금 유튜가 음. 제조사의 음. 설명이랑 굉장히 좀 적합한 음. 저음의 박진감을 음. 되게 중심으로 한 음. 되게 전형적인 V 자 튜닝 네그렇네 음, 음, 음. 네. 미들이 살짝 스쿱돼 있고 음, 음, 음, 저음이나 고음이 이렇게 좀 음. 강조가 돼서 네. 굉장히 들을 때 재밌고 박진감 넘치게 만드는 그렇 네. 하이파이한 느낌이네요 있 고음이나 이런데들이 굉장히 좀 음. 어택감이 세요 네 BA 드라이버 특유의 그 음. 박진감 넘치는 음, 어택감들 음. 그 네. 빡빡 조이는 음, 음. 그런 어택감들이 굉장히 좀잘 살아 있어가지고 저희가 보통 이제 얘기하고 있는 뭐 플랫하다, 네. 레퍼런스하다 이런 사운드랑은 거리가 멉니다 네. 하지만 뭔가 이렇게 비트감 있는 음악들을 음. 굉장히 좀 신나게 즐길 때, 음. 그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 보컬 대학보다 사실 리듬 대학들이 조금 더 앞에 나와 있는 느낌이 그쵸, 있어요. 예, 예. 스네어들 살짝 앞에 나와 있는. 예, 스네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음. 더 이렇게 음. 있어가지고 음. 뭔가 그런 펀치감이나 이런 것들을 음. 좀더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느낌이 <웃음> 있어요. 조금 노이즈가 많은 상황들 있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많거나 노이즈가 음. 많은 상황에서도 그 리듬의 디테일함은 계속 놓치지 않을 것 같은 아 어, 맞아요 음. 뭐 야외나 이렇게 조금 시끄러운 상황들 음. 뭐 전철 안이나 음.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 음.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도 음. 어, 진짜 그 리듬의 디테일 뭐 어. 그런 신나는 느낌들 음. 이런 것들을 음. 놓치지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u 4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U4는 어떠셨나요? 성향 자체는 완전 다른데요? 어, U2가 조금 하이파이한 느낌이었다면 V 인자 같은 느낌이었다면 얘는 전체적으로 믿을 때가 앞으로 쑥 나와서 아, 네. 전체 윤곽이 훨씬 더잘 살아있고요 네. 드럼이나 이런 거에서 펀치감도 훨씬 더 살아있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딱그 중음대와 네. 펀치감이 살아있다 음, 음, 음. 제조사의 설명과 일도 다르잖아요 <웃음> <웃음> 진짜로 그 믿을 때의 펀치감들이 빡 밀고 나오니까 음, 음, 음, 음. 아 드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저희 흔히 기깍기라고 하죠. 기깍기가 뭐야? 뭐라고 하죠? 필린. 아, 너 요즘에 <웃음> 기깍기라고 하면 무지당해. 드럼이 필린을 돌릴 때 <웃음> <웃음> 어, 굉장히 막 시원하게 우다다다다다다가 네. 들어와요. 미들이 올라서 그런지 네네. 볼륨도 좀 커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어, 그쵸. 그쵸. 그쵸? 이미지가 훨씬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비에 드라이버가 또 늘어났으니까 음, 음. 확실히 또 이렇게 구경이 넓어진 전체적인 스테오 이미지도 이렇게 음, 넓어지고 네. 펀치감도 훨씬 나오고 그 다음에 음. 튜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미들 영역대에 많이 음. 집중되어 있는 특히나 뭐한 700대에서 1 k 로대 음. 요런 데들이 되게 음. 재밌게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대망, 가나요? 그럼요 대망의 플래그십 U9 가보겠습니다 아홉 개입니다 아홉 개 사실 위에 상위 커스텀 라인업들은 또 있어요 아, 이게 커스텀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유니버셜 음, 모델 중에서 음. 가장 비싼 라인업. 음. U9. 왜 이렇게 훅훅 바뀌어? 그럴까요 얘는 <웃음> 2, 4, 9이. 오. 아, 이게 와, 완전 너무... 다른 애들인데? 드라마틱하게 바뀌어. 그러니까요. 그, 그렇죠. 그 U9은 저희가 뭐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음. U2나 U4에 비해서 출력이 음.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궁금해서 왜 그런지 하고 이제 제조사 쪽에 문의를 한번 해봤는데, 음. 자기네들이 이 U9을 개발할 때, 음. 8개의 BA 드라이버와 음. 하나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추가해서 만들었다. 네. 왜냐하면 그 다이나믹 드라이버에서 재생되는 그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저역이나 주음대들을꼭이 U9을 설계할 때 넣고 싶었는데, 음. 그러다 보니 그 다이나믹 드라이버의 특성상 그런 전력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걸 이렇게 조금 조율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일부러 좀 출력을 작게 잡았고, 음. U9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은, 음. 별도의 DAC나 이런 것들을 어, 사용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유나인은 약간 출력을 좀 작게 잡았다 제조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XDSD로 이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출력이 막 작고 큼에 대해서는 별로 부담이 없기는 해요 그게 뭐 많이 작은 건 아닌데 네네. 약간 작은 듯 느낌? 지금 에지폰 사용 중이시니까 네. 볼륨을 최대치로 했을 때도 많이 작은 느낌이던가요? 그래도 살짝 작은 느낌? 그렇습니다 네. 무저항 잭이라던가 이렇게 전문가 모드를 좀 활성화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마련해 놓으시던지 아니면 별도의 DAC를 사용하셔야지 이유나이을좀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소리는... 전체적으로 하위쪽이 음. 표현력이 되게 좋아요 네, 좋아해. 네, 오히려 음. 상대적으로 저음은 조금 떨어지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음. 하위쪽 표현력이 되게 좋아요 음. 네. 근데 그게 저음이 상대적인 느낌인거지 음. 저음이 정말 뭐 질감이 줄어들거나 음. 저음의 양감이 적어서 그런게 아니라 음. 하위쪽이 굉장히 오픈된 느낌이 음. 되게 좋아서 음. 더 상대적으로 저음이 좀 적나라고 느껴지는거지 저음이 적다라는 느낌보다는 딱! 필요한 저음만 나온다는 느낌? 아 맞아요. 약간 저음이 많은, 만약에 이어폰을 듣다가, 만약에 이걸 들으면, 네. 뭐 저음이 없나 싶을 수도 있는데, 밸런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밸런스는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음, 좋고, 음, 음, 음, 그 다음에 저는 이 U9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건, 음, 음. 소리들의 입체감. 네 맞아요. 입체감이 맞아요. 굉장히 좋아요. 아, 이 스텔스소닉이라는 회사의 음. 굉장히 그런 시그니처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음. 소리들의 입체감이 좋다는 음, 거. 맞습니다. 네. U2, 4, 9다 들어본 결과 이 회사만의 독특한 느낌이 있어요. 타악기나 이런 네. 퍼크시브한 악기들이 나올 때, 네. 어떻게 보면 어택이 좀 강하다라는 느낌 있고, 아니면 약간 딱딱하다라는지. 아, 네.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느낌인 거거든요. 네. 약간 부드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 좀 공격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 네, 있을 그렇죠. 수 있는데, 부드러운 쪽은 아니다. 조금 공격적인 쪽에 가깝습니다. 네. 소리에요. 그 어택들이 굉장히 빠르고, 네. 그 밀고 들어오는 펀치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음. 상대적으로 음. 그런 부드러운 소리들과 음. 밀고 들어오는 소리들의 입체감들이 음, 음, 굉장히 음. 좀 분명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제조사에서 설명한 기술처럼 분리되어 있고 아이솔레이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음, 음. 이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서 불필요한 소리들은 싹 없어지고 필요한 소리들은 정말 딱잘 모여있게 음, 음. 그렇게 설계된 느낌이 진짜 듣자마자 바로 듭니다 여담인데 네. 이어폰에 네. 나사에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무슨 기술인지는 잘모르겠으나 아, 원래 우리 기술 같은 건잘 모르잖아. 우주선에 뭐가 들어갈지 어떻게 <웃음> 아, 아 우주선에서 이어폰을 쓸 수도 있지. 헤드셋. 아 그렇구나. 와 어, 어, 인정? 우주에서. 어 그러니까. 어, 관제탑과. 아, 그럼. 어 그럼. 어, 마션처럼 아, 그러니까. 어, 나 지금 또 먹을 것또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 어, 사운드 퀄리티도 굉장히 좋지만, 네. 아, 착용감. 이거를 한번 네. 착용을 해보셔야 되는데 네. 느낌이 되게 좋아요 네. 뭐가 있다라는 느낌도 별로 안 들고 쓴듯 안 쓴듯 음, 음, 음. 네. 아니 생각보다 유닛 자체는 되게 크거든요 되게 크고 엄청 커요 음, 제가 여기 <웃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유닛이 엄청 크거든요. 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 너무 가볍고 착용감 자체는 진짜 입때까지 들어본 이니어 중에 최고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게감은 별로 없어서 안에 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벼우면 아, 좋지 않을까요? 저희, 저희는 크고 <웃음> 무거운 거. 어, 근데 오늘 오랜만에 가볍고 음. 좋은 거 음, 들어가 네요 오늘 저희 스텔스 소닉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봤는데요. 네. 지금 이 스텔스 소닉이 또 12월 말까지 런칭 행사. 20% 할인중이랍니다 20%네요? 아, 그럼요 실제로 지금 U2 같은 경우는 30만원 초반대 U4 같은 경우는 60만원 후반 대망의 U9 같은 경우는 140만원대 후반 어...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12월 말까지 20% 런칭 행사 중이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네모를 이어폰 샵에서 홍대, 대학로, 강남에 있는 이어폰 샵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서 처음 해보시고 스텔스 스트레스 소닉의 스텔스하고 소닉한 기술력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사의 기술력을 네, 오늘 저희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구요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 방송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업반장 이씨였습니다 메탈선녀 김씨였습니다 도기하세요